애니몰로티비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 v 의 테드 디케입니다 어, 저희가 오랜만에 또 아쿠아 대담으로 오랜만은 아니죠 일주일 전에 저희가 아쿠아 대담 6편으로 찾아왔었는데 어, 오늘은 7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어, 6편에서 예고한대로 7편 주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7편은 네. 마우스 브리더 음. 입에서 새끼를, 키우, 새끼를 키우는 친구들의 네. 몇가지 타입에 대해서 음. 말씀드릴게요 어떤... 개체별로 타입이 좀 다른데, 예.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아. 예,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예. 그두 갈래 중에서도 또 섞이는 게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봤을 때, 좀 전문 용어로 그런 음. 명칭이 있어요. 예. 부르는 그걸로 음. 이제 생각하시고, 조금 아. 더 깊게, 깊혀보시면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 얘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예. 보통 그냥 마우스 브리더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말 그대로 뭐, 봤던 거 저는, 처음 본게개어파고스 레드헤드니까 알 물고 키우는 거죠 암컷이 물던가요? 수컷이 물던가요? 레드헤드는? 암컷이 물죠? 암컷? 암컷이 물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기 네. 물는데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레드헤드를 아. 어, 암컷만 물던데요 하시는 네. 거면 제대로 못 보신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음. 이 물고 있는 걸 네. 네. 그냥 뭐 바닥재나 물고 뱉고 막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정말 유심히 상세하게 물고 있는 거를 보고, 그게 또 번식하는 것까지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일단.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제가 조금 더, 본문적으로 어.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 음. 그러니까 그, 레드헤드부터 한번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자, 레드헤드부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네. 예, 레드헤드 얘기하셨으니까. 네. 마우스 브리더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라보 필릭이 있고, 오버 필릭이 있습니다. 라보 필릭은,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라보필릭은 산란하고 수정을 하고 수컷이 부화까지 한 이후에 구멍을 무는 친구들 예. 입에 넣는 애들, 마우스브리더 중에서 예. 라보필릭 그 다음에 오보필릭은 산란하고 수정하면 바로 무는 친구들이 음. 있어요 부화하고 이제 꼬리가 예. 찰랑찰랑 검은색 꼬리거든요 예. 이제 꼬, 아래에서 꼬리가 나오고 시작하면 레드에드는 입에 물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오파우스 레드헤드는 라보필릭, 마우스 브리더, 시클리드가 되겠습니다. 네, 라보필릭, 라보 마우스 브리더, 시클리드. 네, 네 그게 개오파우스 레드헤드의 네. 특징이고요. 오버필릭을 봐야 되겠죠. 오버필릭은 수정하자마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오버필릭은 아프리카에 있는 시클리드. 아프리카, 탕가리카나, 말라비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오버필릭. 아, 컷지 산란하고 수컷이 수정하자마자 입에 뭡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알인 상태에서 네. 일단 그냥 상식성으로 생각했을 때그 주위 환경에, 환경이 에환경그 알을 뭐 공격하는 물고기가 있다? 뭐 이런,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것도 있을 네. 거고 네. 그쪽들이 거의 다큰 돌들만 있고 강하래요 진짜 바다 같거든요 바다가 어차피 막혀서 된 곳인데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바로 이 알을 먹지 않으면 알을 붙여 놓으면 고 너무 포식자가 많고, 수을권도 어. 많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미 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잖아요. 뿌리들. 어. 나무 뿌리 막 있고, 어. 막, 그, 은신처가 될 만한 공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 하게 된스정이 지켜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사실, 레드헤드 넘어갈게요. 레드헤드 끝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아까 레드헤드가 뭐라고 그랬죠? 라보필릭 네. 예. 라보플릭, 마우스 브리더, 예. 시크리인데그 예. 중에서 바이 페어런털 한 애들이에요. 아. 바이 페어런털. 딱 들여본 느낌이 예. 뭐, 뭘까요? 예. 그럼 제가 아까 좀 틀렸네요. 그쵸. 제가 아, 왜냐면 네. 암컷만 문다고 했었는데. 마이 페어런트라면 예. 암수가 나눠 문어. 네. 레드, 레드 타입을 정리를 해볼게요. 해보, 해보세요. 예. 라보 필립, 마이 페어런트, 아, 예. 시클리드. 마우스, 마우스 브리더. 마우스 브리더 시클리드가 되겠습 오, 이거 진짜 그랬죠? 어려운데. 제가 한국말로 풀어볼게요. 산란 예. 수정, 부화 이후에 예. 부모 개체들이 입으로 나눠 문는 예. 마우스 브리더 시클리드가 개옥 파우스 레드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예. 라보 필립. 바이페어 렌탈 그러면... 마우스브리더 시클리드가 되겠죠. 예. 레드헤드의 탄란 습성을 얘기해라.라고 예. 하면 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라보 필릭 바이페어 렌탈 마우스브리더 시클리드가 레드헤드다. 시험보다 어려운. 많이 시험. 듣지 못해서 예. 입에 붙지가 않아가지고. 예. 아프리카 시클리드 중에서 지금은 암수 나눠보는 거 바이페어 렌탈했잖아요. 예. 그러면 암컷만 보는 건 뭐라고 해요? 저... 마덜잘 모르겠어요. 마터널이라고 합니다. 마터널. 예. 아. 아. 암컷이 주로 예. 보육하고 돌보는 마터널. 거 예. 마터널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아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볼게요. 그럼 무조건 엄마만 묻는 거죠. 그은 아프리카 시클리드 그래요. 아프리카 마우스 브리더들의 한란 특성을 뭐내해 보면 정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면 그러면 오버필리 네. 맞나요? 오버플레이 뭐였죠? 알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수정되자마자. 수정자마자 물었다가 키워서 뱉어 버리는 거겠죠. 네. 그게 근데 엄마만 분다 그래서 마터널 이게 아프리카 마우스 브리더 시클리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로 예. 정확히 이해했네요. 예. 네. 네. 아프리카 뭐 남미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주습성이 이제 그런 애들이니까 음. 아프리카 마우스브리더 애들의 특징은 주로 다 알지는 못하니까 주로라고 예, 얘기할게요. 예. 주로, 예. 주로 오버킬릭, 마터널, 마우스브리더 시클리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한글로 풀어볼게요. 암컷이 산란 이후에 수컷 수정하고 암컷만 입에 물어서 키우는 마우스브리더 시클리드 오케이. 주로 음.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면 부활을 해야 입에 물고 물거. 예. 수컷만 물거나 예. 암컷만 물거나 예. 아니면 얘는 산란 직후, 수정 직후에 암컷이 물거나 와.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좀 계속 막 꼬이고 꼬이면 엄청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종류가 많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오파거스 네. 같은 경우는 수컷만 물지는 않아요 절대 물지는 않아요 암수 아무 물거나 어. 암컷만 물거나 는 있어도 수컷만 물은 개체들은 아. 참고적으로 없습니다 자, 레드헤드의 습성은 뭐 이렇고 저희가 또 레드헤드랑 같이 있는 게 있잖아요 스베니 네. 네. 스베니는 네. 어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해봐서? 안해봐서 저희가 어... 꼭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스벨이 어... 모르겠고 비싼 개호 쪽 사촌 쪽 사타노페리카 리우코스틱타 뭐, 사타노페리카 데몬 사타노페리카 릴리스 사타노페리카 사타노페리카 사타노페리카 뭐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나는 사타노페리카 정도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리우코스틱타라고 있거든요 몸에 펄이 쫙박힌 친구들이 있는데 리우코스틱타 같은 경우는 어, 라보필릭 부하구에 물면서 부모가 나눔물어 해요 음... 마이페어런탈 그러니까 바이페어런탈, 아보필릭, 마우스 브리더, 시크릿이 되있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 요걸 토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게오파가스 와인 밀레리도 있고, 국내에 들어온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게오파가스 와인 밀레리, 게오파가스 스베니, 뭐, 개오파가스 아발리오스, 게오파가스게오파가스 알티프론스, 뭐, 홍진주,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링에서 이르, 영어 이름 뒤에 뭐 바이페어런탈, 어, 버터널,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육하시는 습성을 그냥 아 그냥 마우스브리드도 내가 아니라 마우스브리드도마우스브리드도 차이가 다 있거든요 어. 그래서 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어느 때보다 좀더 신나신 것 같아요 그거 재밌죠 네. 이런 거좀 재밌는 거아요그 네. 다음에 뭐 기질산란이라고 알아요? 기질산란 네. 그냥 뭐 기질대로 산란 방법이 다른거 아니에요? 오그 기질 예. 네.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 그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기질산란이 뭐냐면 바닥재 스파우너라고 그냥 돌이나 이런 데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아. 안 물고 예 네, 그런 애들이 개호 중에서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마우스브리더 마우스브리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 운동만 알아주시고 이런 네. 습성이 있다. 예 네. 재미 없는 너무 아니 재미 있다고 솔직하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진짜 솔직하게. 근데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브리드 시클리드 어종 키우시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지 않으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죠. 한번쯤은. 네, 자제가 키우시는 네. 어종이 네. 어떤 타입인지. 그래서 네. 여러분 들 갑자기 번식만 해보시고 하시다가 네. 알이 사라졌다고 놀라지 네. 마시고요. 잘 지켜보세요. 처음에 문제 얼마 안 됐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딱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거는 밥 먹던 개체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입에 알이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어. 끝으로 다 부하까지 하고 입에서 다잘 컸어요. 근데 입에 아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한 이유가 새끼들을 못, 뱉, 못 뱉을 환경이 되면 너무 개체가 많다거나 아. 숨을 공간이 없다거나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안전한 공간에 가야지 톡톡톡톡 뱉어낼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다른 친구들이 막 있는 애들은 먹일 이 뿐이잖아요 작은 새끼들이 예. 단백 굉장히 귀한 단백질 먹이니까 네. 네, 먹이일 뿐이니까 붕어 입장에서는 못, 못 뺀단 말이에요 어. 물고기라도 그런 환경일 경우에는 참다참다 삼다가 참다 결국 삼켜요 아니면 배터에다가몇 마리는 남던. 근데 개호 종류는 웬만하면 다 삼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식에 성공하시려면 이제 나중에 알 터는 방법도 뭐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정감을 느끼시는 환경이 돼야 한다 이 네. 정도 만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마우스 브리더 시클리드 키우시는데 좀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뭘뭘 뭘 했었죠? 마우스 브리드 시클리드 같은 경우 번식 과정에 타입이 있다 크게 뭐두 가지 네그 뭐였죠? 오버필릭? 네. 라보필릭? 라보필릭이 라보. 뭐예요? 이게 제가 입에 안 붙어서 알이 수정됐을 때 수정됐을 때 입에 묻는걸 오버필릭이라고 바로 하고 바로 즉시 묻는거네 즉시 묻는거 음. 라보, 라보 맞나요? 네. 라보필릭은 알이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화까지된 상태에서 조그맣게 거뭇거뭇하게 나온 꼬리까지 나온 상태에서 입에 묻는 거를 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확합니다 네. 라보필릭 빅 스테이드와 오버필드 시테이드또 밑으로 내려가면 암컷만 무는 친구는 마터널. 마터널. 예. 아, 네, 네. 마터널. 네. 네. 그 다음에 암수 같이 무는 게 바이 페어 렌탈. 페어 렌탈. 예. 네, 페어. 바이 페어 렌탈. 네. 네. 이렇게만 남...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남미 쪽은 남미 대부분의 마우스 부자들은 다시 정리하면 라버 필드부 무와 후에 무래 먹고 바이 페어 렌탈 나눠 무는 네 그런 시크릿이고요 아프리카의 주 습성은 오버필립 수정하자마자 위에 물고 마토는 암컷만 알을 보호하는 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우스 브리더 번식 과정에서 상당히 좀 유용한 TV였던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나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 담 컨텐츠는 끝나지 않습니다. 8편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 담 7편의 애니멀로 t v 의 패드 이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우TV